이번에는 레어의 기억이고요 여기는 작은 집으로 가거나 아 작은 집으로 가면 안, 안 좋아 왜냐면은 이제 작은 집에 한명 있고 스폰 자체가 오른쪽에 거의 두 명이 몰려있는 상태라 이거는 약간 고개사가 스폰을 모르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득을 본거라 원래 이제 작은 집에 있는 친구가 작정하고 숨으면은 못 찾아 못 찾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저기 어 오른쪽으로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나 예전에 이쪽으로 왔다가 그냥 하루종일 반 바퀴 돌고 어, 산책하다가 해독기 두개 남았을때 한명 안채가지고 아주 그냥 큰일을 봤지. 어 일단은 고개사의 처독으로 음, 공을 야무지게 써주는데, 이거는 정방향 판제기 때문에, 반대가 들어갑니다. 정방향 판제가 개사기야, 진짜. 근데, 고개사가 왜, 라이 힐인 거지? 어, 이, 고개사가, 아, 어, 미친, 뭐야. 어, 나이스. 아쭈리 있기 때문에, 잘안 맞거든요. 자, 용병에한대 때려주고, 어, 나이스. 어디가? 한개더 빼주면 좋은데 어 나이스 아 쪼라데 너무 좋고 이거는 한대더 때려가지고 풀준자한번 만들어 볼까요 고고고고 따라가 따라가 아 카우보이 앞에 있네 저거 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 내려놓기를 좀 잘하면 됩니다 세 발자국 거였고 한번 내려놓으면 은갈수 있거든요 아 지금 아 아예? 네. 아 잠깐만 기록 안 됐어 안돼 망했어 로알로 아 잠깐만 역방어로 했어 미친 야 아, 잠깐만 뇌정지 왔거든요 지금 어너 oh, no. 뇌정지가 와 버렸어 일단은 첫으로 개망했고요 따라갑시다 판자 부수고 기록 먹고 저기 판자 내려져 내릴 거니까 역방은 그아 부수고 기록지로 마무리하자 오케이 마무리 카우보이 한번더 시비 걸건데 이거는 안 당해 주지 절대 어 아까도 말했지만 세 발자국 하나 둘셋 지금 의자가 바로 앞이긴 한데 어, 좀 쫄리니까 한 번만 내려놓자 하나 둘셋 오케이 저게 저안칠수 절...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그 타이밍에 약간 좀 억울하게 되면은 어뺏길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의 상황을 완전히 차단하는게 좋죠, 아무래도. 저것도 뺏겨버리면 그냥, 답이 음. 없으니까. 네, 용병에게 한번 이렇게 기록 걸어주고, 그쪽으로 온, 고명이가, 한대 맞도록, 탁 <웃음> 해줍니다. 음. 뭐야, 뭐야, 꺼져. 아, 길망도, 아, 길망, 길마... 아, 길망하지 마. 아, 아 길마... 길망, 아, 군, 군수 부서 이거. 으이씨. 어, 아, 이못 잡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 이거 못 잡는다 이거? 아 어, 애매하네 이거 이거 이미 고.. 거기서 반대로 돌아오는 거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해독기주는 돌리네 이거는 용병이.. 겸제 걸어야 하나? 아따 카우보이부터 건, 먼저 걸고 아 이거는 거기서.. 아곤충학체 복자 이건 안되겠다 어 이건 안되겠습니다 가는 김에 창틀 한 번만. 아, 이게 안 되네. 까비. 이거는 욕심내지 말고 여기다 앉히겠습니다. 또 지금 간다고 또, 어, 뭐라 뭐라 하면은 또 밧줄로 참격해 줄 거라 제가. 카우보이는 무서워. 카우보이한테 네. 깝치면 안 돼요. 서기가는. 원래 이제 평타 캐, 평타 위주 캐는 카우보이한테 깝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잘 보여줘야 해. 어. 진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냥 못해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거는 음. 카우보이 들고 바로 묶어 음. 아, 항상 말하지만은 음. 석이가는 누가 앉아있는 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지 확인해주고 아득그은 아니죠 아직 역방향 겁나 돌려줘 이거. 음. 뭐, 이거 이거 지감? 이거 지감? 이거 지감? 이거 지감? 이거 지감! 이거 지감? 아 근데 이거 작은집 켜지겠다 어 이러면 안되는데? 작은집은 일단은 못 지키고 어.. 지감 가자 어내 마지막 희망이다 아 잠깐만요 그.. 그.. 어 미친 <웃음> 왜 이렇게 급해 카우브야개 급한데 그냥 어 해석 기록 너무 많다 다 써야 하는 건데 이거 어디야? 음? 이건 용병이 한대 때리고, 가자. 어, 어차피 얘 구출이니까. 너, 어디 돌리고 있는 거니? 저기니? 아, 저기다, 저기다. 그, 트리 쪽, 해독기, 견제. 낙평 준비. 평타만 치면 돼. 기다려. 평, 평, 평, 아, 아니, 치, 아, 평아 나이스. 아, 아 이거 욕심 욕심 좀 낼까? 어, 어제 어제 치료하니까 이거 고나기 나, 날아가지만 용병부터 묶어가지고 약간의 어, 플러스를 보는 게 어떨까? 음, 그럼그럼그럼 음, 그, 그럼, 그럼 플러스. 아? 아 잠깐만. 어 이거는 예상치 못한 건데 잠깐만요. 어 이건 좀 예상치 못한 건데 이거는 어. 일단 문부터 견제하고 음? 판자기록 하나밖에 없는데 내리는 걸로 써가지고 좀 잡아야 할듯 이거를 내리는 걸로 어아씨아 아, 플래시 없구나 일단 내리는 걸로 잡아 잡아 잡아 그치 날려 일단은 어 먼저 날려 그래야지 뭐가 될거 아니야 구하나 구하나 구하나 아 잠시 근안 됐다. 일단, 고개 사기 때문에 문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어. 그거 믿고 싸우면은 되는데, 애들 문딴줄 알고 지금, 어? 열심히 뛰어가네. 용병이는 무시하고, 카보이. 아, 판자 안 주겠지? 아이고. 애매하게 가네, 이거. 어, 야, 끼웠다. <웃음> 판자 한 개만 줘. 판자 한 개만 주면은 진짜 가능. 나이스. 이제 거기서 잡으러 와. 문, 문은, 문에 손은 안 들고 있고. 오케이. 여기 있다. 이거는 플래시로 잡고 거기서도 날아가기 때문에 어. 아, 푸오 나이스. 반대쪽 문 따고 있는 용병이 해독 견제. 나이스. 야, 바로 이거거든. 좋다, 좋다. 이러면은 가능성 있다. 이러면은 가능성 있어. 기록지 하나 있기 때문에. 검토 걸고 바로 안 겁니다. 역방향해서 일단은 오케이! 잘 보고 해줘 혹시라도 문다 따졌을지도 모르니까 계속 걸지 않고 그냥 바로 풉니다 어, 불안해 그냥 열릴까봐 나이스! 개꿀이지롱 만류가 5초지만 한명은 무조건 갈수 있지 롱 한자 내리고 마무리 아하 이거거든 야야야 뭐해 뭐해 어?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아 뭐야 포기했네요 하보이도 치즈 이렇게 이기시면은 됩니다 깔끔하죠 자 다음판은 군수공장 이번에도 군수공장이네요 아무래도 골동품 상인하고 탐사원 무위 용병 에... 포워드만... 아 뭐지? <웃음> 어... 그냥 극혐 조합 극혐 4인 조합 오... 어질어질하다 아까 뭐였지? 저 골상 말고 다른 애가 한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12시기 때문에 상대말이 있어요 그냥 과감하게 넘고 갑니다 어, 한 자도 한개 먹어주고 아... 까비? 좀 느렸다 야, 이제 판자 한번 내릴 건데, 어. 어 미친. 이거는 기록 걸고, 부수니다 그래야지, 판자 내리 면이 먹을 수 있는데, 어이, 감사합니다. 아, 부수고 반대로. 정방이기 때문에, 판자 내려서 한대. 어, 아, 역방향이구나, 미친. 나 혹시 바보? <웃음> 아, 나, 아, 뭐야, 이거. 아, 어, 상사한데아무지게 맞고요. 이거는 플래시로 마무리 좋다 초, 초반 상황 너무 좋구요 핑도 안티고 깔끔하게 이제 최적으로 그냥 잡아버렸다 아이템 스킬도 못쓰고 안되고 이거 오르골은 좀부숩시다어 혹시 몰라가지고 여기 느리골은 귀찮기 때문에 부수는데골상이가 벌써 오네? 그것도 여섯시도 없이 어? 날..날먹을? 어? 아, 진짜. 에, <웃음> 아, 그래도 근, 근처에 있어가지고, 어, 느리다. 아, 하지 마라. 한대 때려, 그냥. 싹통바가지 없는, 그냥. 어? 절로 안 가? 어,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어, 너 일로와, 그냥. 너 일로와. 너는 내가 잡는다. 어? 너는 내가 잡을 거야. 어어? 한번 넘기고, 한번 더. 너는 내가 잡을 거야. 플래시 없기 때문에, 한자로 잡아야 하는데, 음. 아 뭐야 이거 아 적당히 해라 어? 적당히 해라 판자만 내려줘 어 들어간 적 해줄테니까 아 판자만 아 판자만 내려 제발 아 이걸 안 내려주네 아뚝배기 아, 그냥 나이스 좋아요 이거 하고 중앙해독기 한번 걸고 묶어줍니다 아 근데 용병이라 아 의미가 없다 어차피 구축은 용병이라 용무 외고 다른데다 했어야 했는데 아 손해가 좀 크네요 아이 벌써 오잖아 어너 기록지도 없는데 지금 망했어 어 오른쪽으로 오는 거 하긴. 한대 때리고 어한대한대아아아아저 저기요 어 다행히 눕기 구한다 굿 감사하게도 공부술은 아니네요 용병 한대더 때려 음 어차피 용병이 해독기 못 돌린 건 크거든 우위 해독기 견제해주고 창틀은 아까 어이없게 다섯 개빼고네 음, 안되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안되는데 음... 사선아 왜왜왜그래왜그래 왜 그래. 어? 왜그래? 용병이 너도 왜그래 일로와 너희들은 어? 안 앉을 줄 알았어? 음. 내가 터널링 할거 같았어? 야 터널링 할거 같았으면 내가 무이 따라가지 임마 왜 골상을 다시 안찾겠냐고 일로와 일로와 한 명씩 그냥 줄 서서 기다리세요 어? 한 명씩 줄 서가지고 앉아 앉기 음. 교육부터 시켜야겠어 일단은 무이가 바로 고추를 왔으니까 타격 어? 어? 타, 타격 타어타 타격? 어어? 아아 개고수인데? 어어 그래도 용병보다는 무이가 낫기 때문에 무이 계속 따라갑시다. 날아가는 속도도 있고 잡는 거에 대한 어 난이도도 다르고 돌아오는 거니까 침착하기 기다렸다가 평타하고 기록 먹어줍니다. 골상이 평온 기록 걸어주고 음 어차피 해독기 기록은 없어도 되는 거라 어 이렇게 자석 실수하면 어 무시하고 넘어가줍니다. 자싹 먹어주고 엄냄냄냄아 반대로 가네 자싹 먹어주고 엄냄냄냄 좋아요 고치로 오는거 못돌리게만들고 야야 죽을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뭐야 너 몰래 맞는건데 나이스 요거는 욕심내지 말고 무이 따라가 무, 무이 따라가야지 뭐해 뭐해 무이를 따라가야지 뭐해 뭐하는거야 와 이거 이해 안되네 이거 내가 하는 행동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진짜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터널링 안 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아니, 도, 아니 터널링을 안해이 친구는 뭐야 어 그냥 지 하고 싶은 그냥 어? 지 하고 싶은대로 하네 그냥 원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기겠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한 명씩 그냥 이게 대바드도 아니고 어? 1 2걸 하고 끝내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안돼 아아아아 아, 망했죠? 이거 무이 못.. 아 용병 못 따라가 이거 어떻게 따라가는데 이거 무이를 발견해가지고 이때 이건 무이 따라가야지 이거는 이거 방심하는 골상에 한대 때려주고 어? 살싹살삭자 살싹. 플래시도 있기 때문에 무이 따라갑니다 이거는 무이 따라가야지 일로와 일로와 아 글로 갔어? 음 글로 가면 죽는데 하오 아! 미친 야 그거 아니 골상아 그 통소는 창틀 넘을 때 맞으면은 그거 안 맞는 거 모르니? 어다 넘어야지만 마, 맞는 걸로 아는데 내가 어. 아또또또 또, 또, 또 시작이야 얘들 적당히 안해 얘들아 이거 자석 먼저 빼주고 어아 미친 야야야 음. 야. 야, 이거 쓰라 살다 된다 이거는 필평으로한명 음. 잡아야겠는데 어 일단 무유부터 잡습니다 아뿌숑 나이스 하나이 <웃음> 게임 진짜 어렵게 가네니 기록지 없어가지고 지금 못 맞거든요 안쳐 안쳐 아, 다행히 탐사원이 견제 안한다 꿀어 일단은 아이문안 <웃음> 와.. 문 손을 안 대는 거보소 저거 은근히 킹맞네아 그리고 아 기록시도 마땅히 없고 아 일단은 가, 갑시다 뭐할수 있는 게 없다 지금 문도 어차피 안 따고 있으니까 느긋하게 음, 산책하면서 골상이가 왼쪽으로 빠졌는데 안 보인다 어디 갔냐 아나 아 너무 잘 숨었는데 이거? 마, 망했는데? 음, 일단은 문 안다고 빠지니까, 어, 골성이 있다. 판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써먹어야 한단 말이야. 어, 떻게 쓸까, 이거를. 지금 얘들이 지금 똑똑해가지고, 자꾸 판자, 판자존을 안 써. 자꾸 창틀로 가. 검토를 계속 봐주고는 있는데, 약간 좀 그래도 부족하죠. 자, 한번 더, 어, 기록 걸고, 걸렸어요. 어, 발자국 헷갈려서 예, 약간 좀 헤맸는데 음, 탐사원 잡으러 갑니다 자 역방향 음. 올려주고 따라가요 어, 어. 탐사원 잡으면 어떻게든 가능할지도 가능할지도 응 <웃음> 어, 아니야 절대 음. 못잡아 바삭 3개 있어 어. 어떻게 잡을 것 같아 어어 음. 어, 이걸 잡아? 어 뭐야 어떻게 잡았냐? 음. 탐사원 그냥 어 뭐야 문 열렸다 음. 탐사원 그냥 야무지게 그냥 하는 아 고맙고 이거는 무승블네요 막판은 무승블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만류가 있기 때문에 노려보는건데 아 이건 못찾겠다 까비 그래 너희들 다 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음. 어? 얘들아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얘들아 뭐하는거야 지금? 나 아, 트리프트도 아닌데? 아 잠깐만 야, 골라치기 해야한다 이거 아아 아 골라치기 그냥 나이스 아, 어떻게 할 건데, 얘들아. 어, 절로 안 꺼져? 용글 절로 안 꺼져? 쫄아가지고, <웃음> 네, 그냥, 어? 하, 그냥, 판저 내리는 척 해주고, 하는데, 그냥. 아, 무지게타게워 아, 빨리 나가, 얘들아. 상자강 어? 상자강을 해, 그냥. 싸가지 없이, 그냥, 일로, 어? 상자강 어, 안 맞네, 이거. 이건 최대한 멀리다가 앉히자. 어, 애들... 너무 싸이코거든요. 어. 이게 왜왜 왜 애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있냐면은 지금 막판이라 그래. 이거 이미 랭시은 끝나 가지고 더못 돌린단 말이야. 그냥 막판이니까 어떻게든 그냥 이겨 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아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아니 막판 스포트 그냥 오지긴 했는데. 아이들아, 나가 그냥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어, 음, 한대 일단 때립니다. 그냥 용병이 한대 때릴 수 있도록 형타 하나 맞춰놔, 어. 잡아놓고, 이거. 어, 어, 플라이 힐? 응, 플래시 있어. 요거는, 탐사원이 왼쪽으로 빠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문 쪽으로 끌고 갑니다. 어. 근데 약간 이때 기억이 잘안 났거든요? 골상이가 바로 날아가는 건지, 안 날아가는 건지. 날아가면 답이 없는 거고, 개구멍 나가는 거고. 어안 날아갔으니까 이거는 노려볼만 하다 왜냐면 탐사원이 지금 개구멍으로 갔거든 무조건 100% 확률로 그래서 용병 빨리 내보내고 개구멍 체크부터 해줍니다 아까 그리고 저기 왼쪽에는 개구멍 어는게 확인됐기 때문에 중앙이나 저기 멀리 오른쪽 위쪽을 확인해주면 은 되죠 자 개구멍 여기 아닙니다 저기 가면은 탐사원이 짜잔 하면서 네, 방글질거예요 가자 가자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아 이긴다고? 이긴다고? 절단되거든 자 플라이를 생각해 무조건 생각해 그냥 아 절단되지 그냥 나이스 아, 아 너무 달달하고 그냥 아 이렇게 이기면 됩니다 사이나드 역전 올킬은 아니지만 3킬을 해도 그냥 이긴거지 이거는 음. 생존자들 멘탈, 와르르 멘션 어.